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땅 위에 보내사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세운 주의 교회를 기억하시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사대로 직분을 맡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재직 헌신예배를 통해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생각하며 처음 마음을 가지고 헌신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모범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재직이 되고 송도들에게는 본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무슨 일에든지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은혜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일에든지 말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과 내 욕심과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기도하고 순종하게 하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일만은 이 땅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 우리 재직들을 손과 발로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우리 재직들이 항상 열심을 다해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재직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